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선입니다 어, 오늘은 초롱부동산에 굉장히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세요 모시고 보니까 와 처음으로 오늘 초롱부동산 유튜브에 게스트로 또 모신 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제가 많이 배운 하루였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이신지 남호 이성주 대표님이신데요 어, 카페에 딱치고 현장이라는 카페 아시죠? 그 카페의 주인이십니다. 굉장히 많은 이런 투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제가 상담하면서 너무 대단하시다 싶어서 유튜브를 좀 찍고 가시라고 졸랐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남호 이성주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웃음>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오늘 좀다 풀어주고 가시죠. 마이크를 안녕하세요.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남호 이승주라고 하고요. 닥추고 현장에 어, 카페도 운영하고 밴드도 어, 하고 있으면서 내부에 남호 이승주 치면 은 블로그에 나오는 이승주. 제가 또 가지고 있는 항상 열정 도전, 긍정의 아이콘이지 않게. 일단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 재개발에 제가 저도 부산에 재개발 투자 물건도 있고 한데 우연치 않게 어, 주말을 활용해서 아드릴 소장님을 아는 지인을 통해, 라고 얘기를 내가, 특히, 이렇게 저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하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의 전화번호가 나왔고, 그래서 전화를 하니, 아니나 다를까, 너무 전화 상담도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부동산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 소장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얼마 전에 울산도 다녀왔고, 한, 이제 최근에 서울 가면, 제가, 아은 이게 또 청담동 사투리를 쓰지만, 고향은 경남 쪽입니다. 그래서 <웃음> 사는 곳은 서울인데, 어, 앞으로 이제 남양주, 어, 원주, 경주, 천안, 된장 또 쭉, 이가 또 준비되어 있는데, 소장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오늘 이렇게 또, 개발이 됐어. 어, 설명을 너무 잘해줬어. 오늘 또 교회도 다녀오셨죠. 네, 교회도 다녀오시고 해서 또 이렇게, 몇 시에, 몇 시에 괜찮나 해서 이렇게 해서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뵀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인연이 되었습니다. 만나서는 반드시 만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 지역 재개발 이렇게 구역 중에서 조금 관심있게 보고 계신 구역들을 한 다섯 군데만 한번 짚어주실 아, 수 있나요? 저, 제가 <웃음> 에, 찍어주지 않기로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인데, 그냥 뭐 느낌이 좋다고 해야 되나? 대개반 항상 네. 보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얼마든 이거 개배에 따라서 먹는 게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비교할 수 있는 거. 항상 아파트는 비교 사례 거래법인데 같은 구에 있는, 인근에 있는 연식 비슷하고 단지수 비슷하고 브랜드 비슷한 그런 네.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참 어, 거래 이, 이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면 은 그거를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장님께서또 네. 가보고 어디가 또 괜찮은가를 <웃음> 다섯 군데나 찍으라고 하니 관심 가지신 이거는 아, 근데 부산도 <웃음> 보면 투자자들이 요즘에 많이 들어왔죠 특히 조정 대상 네. 지역이 해제되면서 많이 들어왔는데 뭐 찍는다기보다는 분위기 좀 괜찮고 항상 근데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의 기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가 팔사가 얼마, 몇년차 얼마인데 이 아파트 재개발이 나중에 얼마 정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 기준만 명확해진다면 그 갭이 먹을 수 있는 갭인데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게 얼만큼의 크다면 투자자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음, 그게 음. 작다면 투자보다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정무피사라는 혹시 말 소장님 혹시 아시나요? 말인데요. 어떤 어, 뜻이죠? 뭔가 그, <웃음> 용원본색에 나오는 그, <웃음> 멋진 고사성을 갖죠. 아, 그러네요. 어, 청약은 네. 하지 말고 피 주고 사라는 그런 의미인데 아 요즘에 재개발이 보면 피 주고 사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다 보니까 네. 재개발에 좀 어떻게 보면 단점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네, 이제 네. 뭐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 투자처가 좋다, 찍어주는 게 아니고 제가 봐도 그나마 좀 괜찮지 않다. 음. 아니면 그냥 어, 이렇게 훑어봤을 때 항상 재개발은 단계가 관리처분인가가 난 이후에 아니면 이주가된 상태에 있을 때는 리스크가 많이 해치됐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조합이 설립이 안된 상태였을 때는 투자금이 작게 다른 음. 간다는 것좀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네, 돈은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웃기면 안 되잖아요 아, 네. 어떻게 돈이 흐르게 할수 있는가 내가 깔고 앉아 있으면 음. 안 되니까 뭐 요즘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분들이 대연 3구역 좀 많이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어 네네 피도 많이 올라있는 상태요 그렇죠. 있는 상태 지금 보여요. 아마 내가, 음. 이게 그냥 뭐, 얼마만에 계속 쭉 올라 상승하는 것 같은데 음. 지금 음. 나와 있는 매물이 2억 2천, 2억 5천에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거기 조합은 분양가가 3억 한 7천 정도 되죠. 3억 5천 한 7, 어, 8 0 0 정도. 5천 7, 네네. 7 네네. 8백. 네네네. 그럼 거기에 피를 2억 5천을 다하면. 대략 6억만 2 0 선. 그죠? 네네. 그러면 네네. 그거 비교할수있는게 건너편에 있는 롯데 캐슬 레전드. 네네. 팔, 음. 네, 죄송합니다. 8사가 어, 7억 어, 가까이 어, 하죠. 네, 6, 7억 8천 7억. 네네. 그럼 그거에 어, 갭이 대략 한 1억 음. 8천에서 1억 정도. 뭐그 있죠? 갭이 8천. 음, 8천, 8천에서 이게 뭐 시간 지나면 네네. 또 오를 수도 있는. 네네. 일단 현재를 놓고, 제가 네네. 좋아하는 말이 까르비 d m 인데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갭이 음, 있다. 네네. 라고. 네네. 예, 예. 아까 기준 잡아주셨던 음, 게. 네. 뭐 신축. 최근에 음. 많이 간 게. 음. 그 다음에. 어 내가 말할게요, 그냥. 네네네. 지금. <웃음> 정... 털어도. 어. <웃음> 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네 어, 전국을 네네. 다닙니다, 그냥. 네네. 일주일에 세네번씩 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아, 대한 분위기잘 알죠. 네네. 네. 소장님 아무래도 네네. 이제 부산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네네. 전문가이시니까. 네네. 저다 아, 오늘 또 사장님이 아, 이렇게 또 인성이 <웃음> 좋으시고 아, 아까, 아까 아드님하고 통화하는데도 그래도 또 챙기는 또 따뜻한 엄마의 마음도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점을 다니면서 지금 제일 먼저 1등으로 오르는 게 입지좋은 신축입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 덜 나쁜 신축 아, 결론은 다 신축 그러면 네. 세 번째는 그래도 또뺄수 없는 입지좋은 음. 구축 그 요즘 투자자가 음. 세번째뭐네 번째까지 갑니다. 음. 입지 나 결론은 신축이 가는 건데 음. 입지 나쁜 신축. 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소장님께서는. 글쎄요. 뭘까요? 입지 나쁜 음. 신축으로 투자들 몰리는 이유는 일단 분양권 투자는 돈이 약금 10%. 작게 들죠. 그리고 네네. 그런 곳은 또 보면 은뭐 잔금 유예하는 네네. 곳도 있고 네네. 뭐 중도금 무이자 하는 곳도 있고 옵션비도 음. 안 받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저겁니다 음. 보니까 네.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투자를 음. 하기 위해서 돈 작게 들어가서 은행 이자보다 음. 볼수 있는 음. 곳이 어딜까 생각하는 게 입지 나쁜 음. 그럼 우리 거제 이구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지 좋은 신축일까 입지 덜 나쁜 신축 입지가 굉장히 좋은 아. 그런 신축이에요 향후 가장 신축이 될게 재개발 네. 입주권이죠 네. 역세권에 있는 신축은 음. 향후에 그럼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입지 좋은 신축 역하고 역세권, 가깝고. 학세권 네. 보면 되겠죠. 네, 학원가도 앞에 음. 많고 롯데 음. 캐슬, 옆에 음. 어, 어, 롯데 캐슬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웃음> 네. 제가 롯데 캐슬 음. 클래식을 갔는데, 어, 그 애들 키우기 너무 잘 되다. 음 맞아요. 들어가는 음. 입구에도 외부인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음. 되어 있고. 또 주변에 또 아파트 지금 입주하는 거 있죠? 네네. 몇개 있죠? 쌍룡 더 플래티넘 어. 사직 아시아드가 음. 1 0달 입주를 하고요. 건너편에 코롱 하늘채 지금 말했듯그 아파트가 네네. 동별로 나눠서 여기는 동래구 여기는 아시아드 코롱 어, 하늘채. 아시아드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게 되어 있죠. 음. 그러니까 음. 그런 모르는 분도 좀 많더라고요. 음. 현재 제가 또대연 3구역도 괜찮아 보이고 그다음에 남구청 뒤에 보면 우랑양지 선생님, 네. 재건축은 어떻게 생각합니다 재건축은 저는 아직은 제 개인적으로는 재개발이 부산은 아직도 열매와 꽃을 좀 맺고 난 후에 그다음에 이제 또 차근차근 갈 곳이 재건축이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순서면에서는 재개발이 좀더 아직 열매를 맺고 음. 그다음에 재건축 꽃이 또필 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주인입니 겨울인데 주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올때 음. 꽃이 좀 피자. 보면 <웃음> 네, 기대합니다 <웃음> 그렇죠. 네. 재건축도 보면 그쪽도 보면 이제 지금 가리치온인가 났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음. 어, 그것도 롯데캐슬 레전드를 비교하면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이 98%고 네. 재건축 초과 이익 한 수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오양양지맨자. 관리처분인가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돼 있었던 지역이란 뜻이냐. 아니죠. 뜻인가요? 관리처분인가는 어, 작년에 났었고요. 신청은? 어, 신청은, 그거 내가 이제 날짜, 잠깐 날짜는 모르겠는데, 대건축 초과기 한 수제 걸리진 않아요. 음. 그래요. 어, 그게 그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어, 또 많은 사람들이 대연 2구역, 대연 3구역하고 붙어 있는 우암 2구역하고 우암 1, 우암이 있는 건 아시죠, 소장님? 예, 예. 그러니까 그건 뉴스 있는 곳 아닌가요? 북문인데, 택시를 음. 네. 타는 분이 네. 우암동 가자 그러면 내려라. 왜요? <웃음> 그럼 뭐 우범지대 아니냐. 뭐그 <웃음> 정도의 어떤 뭐 얘기가 있던데, 우암 2구역도 투자자들이 이제 착해 들어가니까 저평가 되어 있다. 저항 음, 분양가 810만이었다가, 아5 0만원또 해서 지금 860인데 네네, 음. 뉴스테이로 간다 되어 음. 있는데 네네 이건 진짜 살아있는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여기 초롱 부동산에서 내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웃음> 좋습니까? 정, 방송이 전국으로 나가는데 아 전국 방송입니다. 뭐 저만 아는 비밀은 아,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만 <웃음> 아. 할까요 그럼 입으로 넘길까요?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얘기해 주시고 네, 1월 1월 1일날 어, 비대이측에서조 본더를 모아서 백스코에서 그러면 이제 대략 한756 조합원 세대수면 가반수 이상이 모여서 조합에, 조합장 조합장 음. 힘을 했어요. 그런데 어, 그게 거기에 네. 되습니다 그러면 뉴스테이 그럼, 아닌 이제 일반적인 건 이제 일단은 뜻? 조합원들의 네. 희망이 네네. 어, 지금 헨 조합장에 어, 뉴스테이로 밀고 있고 조합 음. 항상 재개발이라는 게념은원주민이나 투자자 분들이든 수익이 목적이잖아요. 그가 그렇죠. 분담금 이 작게 들어가든지, 네, 피가 네, 붙든지, 네. 이래야 되는데, 재개발은 네. 항상 보면, 사업의 속도와 조합장의 역량, 정부 정책, 그 다음에 부동산의 네. 어떤 분위기이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음. 거기 이제 가게를 되고 새로운 집행부가 뽑히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입지 좋은 네. 곳이라면, 네. 전철 1호선 권역이 있는, 음. 뭐 양정 1, 3구역 음. 아니면 또사무승권역에 2호, 음. 양정 2구역, 골드폴에 네. 뭐쭉 연산 힐스테이트 거기 만세대급이 들어서는 네. 그런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거기도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지, 들어갔잖아요. 가지들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요. 항상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앞에 단지가 있고 네, 네. 내가 프리미엄을 음. 주더라도 어그 정도 음. 먹을 게 있다면 괜찮다. 그리고, 항상 투자를 보면, 내가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음. 내가 가진 투자금을 가지고, 중기냐, 중기냐, 장기냐의 플랜을 먼저 짜고그 상황에서 된다 그러면 갈수 있는데, 내가 돈을 깔고 앉아있고,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아니면 현금 청산자들에 대한 부분의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또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게 되면 은또 문제 리스크가 생기지 않나라는 음. 부분이 재개발 투자의 부분이기 때문에, 양정196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건 재개발은 또 네. 사업의 속도가 곧 네. 수익과 직결되는 아, 네, 것이기도 하죠. 겉으로 이제 뭐 제가 음. 이제, 어, 여기 부동산에 항상 다니면은 소장님의 그 역량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이 초롱 소장님을 보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부산에 지금 거제 이곳 앞에 여기 보면은 현장에 지금 앞에 초롱 부동산이 있는데 이 소장님은 부산의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은 바깥 아, 아, 아, 다 식하게. 근데 제가 풀어달라니까 뭔가 초기 왔는지 아, 더 이상 설명 내가 왜 언제 아, 그만 뺐으니까 아, 그냥 고수분이 네. 오셨기 때문에 네, 이런 데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제가 유연 천리대 상에 음. 무연되면 불상봉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천리에 떨어져 있어도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난다.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도 만나지 못한 사람 못 만난다. 뵙시다. 우리는 네. 만나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렇죠. 우선 <웃음> 어, 가까이서 보니까 이보조개도소 어떤 <웃음> 재개발에 있어서도 물건을 가지고 계신 이런 또 우리 음. 초롱 부동산 소장님 같은 분을 만나면 현장에 닥치고 현장에 나왔을 때또 여기 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너무 길게 네. 이제 또 하면 보시는 분들한테. 적당한 시간을 해야 돼서 그나저나 오늘 조명도 안 켜고 했네요. <웃음> <웃음> <웃음> 대표님이 저도, 워낙 행사 마셔서 아, 조명 필요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려가다 이렇게 우리 선생님하고 또 좋은 아, 인연이 될까 해서 이렇게. 네. 여러분 다음에 또볼수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정말 2부에 다시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